17대 1 그것은 남자들의 로망이자 사나이를 쳐올리는 매운맛 신라면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다대일격투의 황금 비율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수의 편에 서는 게 일반적이지만 대중에는 넘사벽의 싸움 실력을 장착한 채 1인 역할을 담당 전설의 레전드가 되어 영원히 웹상에 박제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영화 속에 등장했던 최고의 17대 1. 그 중에서도 한국영화만 쑥 골라내서 야무지게 소개해드립니다. 구독은 선택, 좋아요는 필수, 댓글은 이쁜 말만,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너운 좋은 줄 알아. 작년에 17대 1로 다구리 붙다가 허리를 좀 삐끗해. 그거 아니었으면 넌 대졌어, 이씹새끼 마동석의 맵사한 주먹질이 포텐을 터뜨리며 상대 배우들의 아구지마저 함께 터지는 영화 영화 성난황소와 나쁜 녀석들은 범죄조직과 사투를 벌이는 한 남자의 활약이 매우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하필 마동석이었고 마동석은 참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영화계의 원펀맨이었다는 것인데요 글자 그대로 유일무이 예상대로 마동석은 악당들을 모조리 꾸겨 패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악당들의 참교육에 쏟아붓게 됩니다. 두툼한 팔근육에서 우러나오는 묵직한 한방. 탈빵을 맞아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 미쳐버린 맷집이 관객들의 가슴속에 무한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 주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린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진수 그에게 17대 1은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래전 학교 옥상은 파이터들의 성지였습니다 교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맞장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고 선생님들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수 있어 확실한 생부를 내기엔 안성맞춤이었죠 여기 유하 감독의 2 0 0 4년작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는 한국 영화 사상 가장 처절했던 옥상 결투신이 등장하는데요. 세상 모르고 날뛰던 선도부 주장 차종훈을 제압하기 위해 오랜 기간 쌍절곤을 달려내온 오늘의 주인공 현수 그런 그에게 어느날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바로 같은 반 아이가 종훈에게 신선한 우유를 던진 잠깐, 것인데요. 빡친 종훈은 당연히 현수의반에서 난동을 부렸고 야 어떤 녀석이 나한테 우유를 던졌어. 아주 신선한 우유를. 난그 녀석을 잡고 싶다고. 으음. 보다 못한 현수가 종훈에게 맞장을 신청합니다. 아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이 씨발놈아.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올라와. 자 그렇게 두 사람은 운명적인 맞장을 뜨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문이는 선도부의 탈을 쓴 양아치였고 곧 1대 1이었던 싸움은 다굴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상훈. 하지만 그에게는 무려 쌍절곤이라는 올타임 광역무기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 씨발놈 뭔가 사이다 한 바가지로 원샷을 후려 갈겼던 구루의 명장면 대한민국 학교를 향해 외쳤던 20년 전 권상우의 외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에 왠지 뼈가 아파옵니다 짝패, 이름 그대로 짝을 지어서 사람을 패낸 영화입니다 류승환 감독의 쌈마이 하면서도 삐짜스러운 감성 그런게 막 신나게 묻어 있으며 정두홍 무술 감독의 화려한 발차기 그리고 세상 어색한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죠 야! 나는 더 죽겠어 임마 니들은 그래도 왕제 얼굴에도 맞다고 살았지만, 난뭐요 아예 작정하고 만든 액션 영화인 만큼 거칠고 러프한 질감이 매우 돋보이며 80년대 스타일의 투박한 주먹질 소 과장된 인물 설정과 온몸을 내던진 막싸움의 대향연은 B급 액션에 대한 남자들의 로망을 마음껏 불사지르게 해줍니다 특히 마지막 술집에서 벌어지는 사심이 결투시은이 영화의 백미 액션 영화의 팬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한국형 무협 액션 블록버스터의 진수 아라한 창풍 대작전은 류승환 감독의 2004년작 영화입니다. 평범하고 소심하지만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던 열혈 순경 상환. 하지만 눈치 없이 나대는 것에 비해. 싸움 실력이 완전 개판. 결국 주위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민폐의 끝판왕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무술 고수인 의진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스승인 자운의 눈에 띄어 본격적으로 무술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나날이 이어지는 혹독한 훈련 상완의 실력 또한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의진과 소주 한 잔을 때리던 상완. 그런 그의 앞에 동네 양아치 한 무리가 시비를 걸어 옵니다. 내가 잘못돼가지고 너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야. 하지만 지금의 상완은 예전의 그 찌질이가 아니었죠. 야 들었냐? 야 유정환! 시원하게 장렬하는 사이다 선빵. 참는 자가 이기는 거라구요. 아주 가끔은 참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녀는 액션스쿨 출신인 정병길 감독의 2017년작 영화입니다. 김옥빈을 주연으로 내세운 여성 원톱 액션물이며 굉장히 하드코어하고 과격한 액션씬이 주를 이루는데요. 독특하게도 1인칭 시점을 이용 관객들로 하여금 지나칠 정도의 현장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특히 1인칭 멀미가 심한 분들에게는 다소 쥐약이 될 수도 있는 요소였죠. 알팽이관을 뒤흔드는 호쾌한 연출 두 눈을 시큼하게 쪼아주는 강렬한 액션이 배그스러우면서도 서든어택한 느낌으로 FTP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오프닝에 등장했던 70대 1의 화끈한 액션씬과 주반부에 등장하는 바이크 추격실 마지막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피바다 대잔치 등 말 그대로 스토리는 까 잡수시고 그냥 액션에 올인한 듯한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액션 영화의 팬이라면 일단 히 밑에 붙여 붙이시고 강력 추천! 평범한 회사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영업 이부 지형도 과장 하지만 사실 이 회사의 진짜 정체는 다름 아닌 살인 청구 회사였는데요. 조직적으로 킬러들을 양성하여 살인을 곧 실적으로 여기는 미친 회사. 알바를 고용한 뒤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잘라버리고 제아무리 오랜 기간 회사에 몸 담았다 한들 단한 번이라도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그대로 해고되는 곳이었죠. 참고로 이들에게 해고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러실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살지 싫어. 빨리 끝내. 결국 모든 것에 염증을 느낀 지영도는 평범한 인생을 꿈꾸게 되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마찰을 빚은 뒤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이제 형도에게 남은 선택권은 오직 한 개뿐. 당당히 회사로 걸어 들어가 자기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었죠. 형도 씨. 이러지 말자. 들어와도 참고 가는 거잖아, 우리. <놀람> <놀람> 평범한 회사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영업 2부 지형두 과장 그에게 퇴사란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근해. 술 마신 오태식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슈퍼 퇴식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전당포 아저씨가 옆집 소녀 소미를 구하기 위해 봉인을 해제합니다. 칼리 아르니스를 기반으로 한 실전 무술을 선보이며 빠르고 날렵하게 적들을 제압 말 그대로 박력이 차고 넘치는 화끈한 뚜까패기를 보여주는데요 대부분의 액션 장면을 원빈 혼자서 대역 없이 뚝딱 특히 터키탕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다대일 결투씬은 한국 영화 역사에 커다란 흙을 그었던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였죠 얼굴도 존잘인데, 심지어는 싸움 실력마저 존잘. 금잎발 빼고 모조리 씹어먹던 역대급 액션에 퐁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지극히 진상인데다가 지극히 소심한 남자였던 주인공 오대수 오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서 살자 이래서 오대수로 가던 근데... 어느 날 그는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한 뒤 정체불명의 감금시설에 갇히고 맙니다 야! 야! 자신이 붙잡혀온 이유는 물론 이곳에 언제까지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매우 참혹하고 암담한 상황. 그렇게 오대수는 무려 15년의 세월을 갇혀 지내게 되는데요. 이후 자유의 몸이 되어 자신을 가둔 남자에게 복수를 다짐한 대수는 15년 동안 갈고 닦았던 상상훈련을 이용 나쁜놈들의 뚝배기를 하나 둘씩 까재끼기 시작합니다. 오! 그 중에서도 영화 중반 원테이크로 촬영된 장돌이 액션씬은 말 그대로 설명이 필요없는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효과 만점이었던 15년간의 상상 훈련. 15년 동안의 상상 훈련 과연 실전에 쓸모가 있을까? <웃음> 없다. 물론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니었죠.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